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단입니다 어, 여기는 메타 드라이브 입니다 어, 메타 드라이브를 안 지가 이제 벌써 10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많은 성장을 어, 이뤄냈고 어, 그리고 코인 상장까지도 이제 최근에 됐고 그 다음에 다음 진일보를 위한 또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쯤에 어, 메타 드라이브 대표님께서 이렇게 메일을 주시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그 티켓트리 라고 해서 제가 이걸 100장을 이제 받았어요 요거는 그동안 어 아무 대가 없이 이제 영상을 올려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주신 건데 아 그래서 이게 거이한 장당 이제 티켓트리 라고 이렇게 한 장당 5천원의 가치를 이제 어.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100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사용하기도 좀벅차고요 요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했으면 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선착순 100번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건데 자 한가지 일단 티켓트리가 지난 영상에서 메타드라이브와 어 mdp 프리미엄 토큰이 이제 출시를 하면서 티켓트리와의 천억 원 업무 제휴를 맺었죠. 그래서 MDP 토큰을 구매를 하게 되면, 어그 구매한 만큼의 티켓트리 할인권을 지급을 해주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또 티켓트리 할인권입니다. 그래서 어, 한 가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티켓트리의 사용처를 보면 여기 티켓트리 사용처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겠습니다. 어, 사용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메리트가 있는 건 남자 분들에게는 이제 아무 주유권 어, 또는 이제 뭐 이마트 상품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좀 유용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선착순 100분이니까 한, 1인당 한장이죠 그러면 어, 5천원을 가지고 받으면 아, 5천원치를 SK 주유소에 가서 이 할인권을 보여주면 어, 내가 주유를 할수 있구나 또는 이마트 가서 상품을 살수 있구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 여기 5만원 상당의 이 티켓 트리를 구매를 하실 때 5만원짜리를 사실 때이한 어, 장을 받아서 5천원 할인 받아서 4만 5천원에 살 수가 있는 그런 티켓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유저분들한테 주기는 주는데 과연 유저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어,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구매를 통한 할인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고민이 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어, 신청을 해 주셨으면 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그 어, 원하시는 분들은 어, 설명 영상 하단에 있는 어, 제 개인 메일 주소로 어, 메일을 주시면 어, 오신 순서대로 해서 100분을 제가 선점해서 100분을 선착순으로 해서 제가 일련번호와 난수번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만약에 지급을 받으셨다 하시면 티켓 트리에 가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가서 구매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신청자 이름과 휴대폰 번호 구매 원하시는 구매 상품권 종류를 입력을 하시고 어 제가 이제 지급해 드린 그 일련번호와 난수번호를 여기 입력을 하시고 농협 계좌로 어 이제 원래 5만원짜리면 한매 금액은 5천원을 공제하고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만 5천원에 결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급을 받으신 다음에 사용을 어, 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어 어찌 e 건뭐 MD 메타 드라이브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 파이낸셜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메타 드라이브를 v 뭐기 e t 으로 이제 그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찌될건 메타 드라이브가 2년 후에 어, 어 현재 e t 대비해서 훨씬 훌쩍 넘어선 5천원의 가치 그리고 mdp 토큰은 어, 30만원을 어, 대기를 어, 그때까지 좀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무료 채굴 코인들 중에 현재 지금 최고 중에 있는 것 중에 상장 예정에 있는 코인 중에 어, 좀잘될 가능성이 어, 있어 보이는 거는 사실상 뭐 파이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좀 없죠. 그래서 지금 메타 드라이브 상장된 코인 또 리, 그리고 이제 상 이제 채굴이 되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메타 드라이브를 좀 기대치가 개인적으로 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아 부디 이 기사대로 잘 되기를 어, 바라보면서 어, 그리고 이번 할인권 필요하신 분들이 좀 신청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어, 내가 좀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으신 분들이 신청을 했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네, 연사시청 감사합니다.